정성대입니다. 아, 지난 시간까지 추숙과 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 잘 되고 계시죠? 아, 코로나 마이너스가 아, 심각한 요즘 아, 밖에 나가서 어, 운동하신 분보다 실내에서도 이조선제품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아, 체력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동영상을 보고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혜는 역시 네 가지 자세가 나오는데, 표두세, 좌엽세, 우엽세, 어거세, 이렇게 네 가지를 동영상을 보고 다시 칼을 밑에서 위로 뽑아 머리 위로 올리고 즉시 정면을 무릎까지 내려친다. 체보하면서 명치 위쪽을 바로 찌른다. 칼을 당겨 중평을 하고 퇴보 납도한다. 칼을 앞으로 뽑아 칼자루를 왼쪽 옆구리에 끼었다가 즉시 오른발에 나가며 상대의 좌측 가슴을 찌르고 칼을 머리 위에서 감아돌려 상대의 칼을 오른쪽으로 받아흘리고 좌상에서 우하로 내려친다 대신하고 납돈 칼을 앞으로 뽑아 칼자루를 오른쪽 옆구리에 끼었다가 즉시 왼발이 나가며 상대의 우측 가슴을 찌른다. 거정격을 하고 중평을 난다그 자세에서 위로 납도한다. 칼을 앞으로 뽑아 중평을 하고, 상대 칼 우측 능각을 스쳐 찌르고, 다시 칼을 크게 스쳐올려 무릎까지 내려밴다. 칼끝과 오른손은 퇴보납도와 각게한 후, 납도한다. 시!